예. 아, 자. 새로운 평가. 새로운 평가를 받으려면,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 새롭게 도전하라. 그런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같다 새로운 평가를 받으려면, 새롭게 도전해야 한다. 할렐루야. 예. 이런 제목으로 오늘를 받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셨던그 놀라운 기적들은 감히 어떤 말로도 상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가 되니까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정말로 무거운 짐을 어깨에 쥔 것과 똑같았어요 앞으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무슨 수로 인도할 것인가 다유당이 죽을 때 솔로몬 왕이 기본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사람이 많은데 나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아이에 불과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는 것입니까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 그때나 지금이나 왕은 지혜가 없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부동산을 못잡아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장차관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여우수와 같은 사람은 자기가 모세를 통해서 임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두려움이었어요 이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에게는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여호수와는 두려워 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계속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한평생 살아가는데 어떨 때는 기도해야 하고 어떨 때는 일을 막 추진해서 두려움 없이 풀어나가야 되는데 기도는 잘하는데 일을 추진할 때잘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은 있지만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일을 풀어나가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과 만나서 이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강하고 담대함도 있어야 되고 두려움도 없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모든 분야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있는 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주제에 대해서 그 사람이 대표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고 믿고 나간 사람 하나님이 이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의로 여기시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이 삭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주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어요 아버지 본죄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준비하시리라 너는 그냥 죽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삭 같은 경우는 이유를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말씀이면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순종하는 결로 갔다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든 들려주시지 않든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삭은 또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한 가지 제대로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한 가지도 제대로 못 어, 인정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야곱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는 것보다는 믿음보다 앞세운 것이 있다면 자기의 인간적인 자존심 인간의 기질 육신의 어떤 승부근성 승부사 같은 기질 형 것을 형보다는 것을 형 내가 앞서야 된다고 하는 이런 비교의식 이런 것들 거기다가 아버지와 엄마가 편애를 내서 아버지는 큰 아들, 엄마는 작은 아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욱 이 야곱의 승부군성이 더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의 술술을 더 많이 부리는 쪽으로 가다가, 고난을 많이 겪고, 결국은 하나님의 굴복을 하고, 적잖이 자기의 기질이나 자기 스타일 때문에, 야곱은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이 야곱이, 결정적으로 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변수이고 예. 더큰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는 더큰 변수이다 할렐루야 같이 보다 믿음이 변수이다 기도는 더큰 변수이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하나님도 가족 형제 관계 이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로와 이금 야폭강에서 환두뼈를 치고 위골되게 만들어서 기도의 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 승부 기도를 해서 자기 몸에 환두뼈가 위골되는 표시를 남겨놨어요. 환두뼈가 위골되는 것을 평생에 절었는데 이 절은 표시를 보면서 야곱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생각했겠어요. 나는 내 성격 때문에 적잖히 고생을 했다 이 성격 때문에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이 성격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겠다고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쫓겨나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가서 또 거짓말하고 속이고 외삼촌의 토실토실 양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런 술술을 부렸는데도 또 외삼촌집에서 야반도주를 하고, 뒤에서는 외삼촌이 쫓아오고, 앞에서는 형이서가 쫓아오고, 그러다가 야프광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내가 환도표가위골를 당하고, 내 성격 때문에 적잖이 이런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야곱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알고 있던 이 믿음이 현장에서 기도를 통해서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과 얼굴, 얼굴을 굴 대면하는 것처럼 대화를 했어요 이 요수와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자리 지키는 거예요 모든 환경에서 여우서는 불리해요 그러나 자리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주여 기도하는 자리 응답받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축복받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역사적인 사건이 나오고 역사적인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지하 15평 20평 밖에 안되는 어, 땅속에 는훔이진 곳에서 곰팡이가 흐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음. 자 여수와 같은 경우는 모세에 비해서 여러가지로 다 어, 조건이 안좋았어요 다만 모세의 시종자로서 모세가 말하면 말하는대로 온갖 잡일를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화장실 청소를 하든 쓰레기를 줍든 먼지를 치우든 또 주방이나 이런 곳에 가서 사람 손이 안 가는 곳에 교회 딱 보면 정리가 안돼 있다 아이스는 이거는 왜일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왜 이렇게 정리가 안돼 있냐 그것이 내 눈에 보이면 내 눈에 보이면 내 눈에 내 마음에 그것이 느껴지면 그건 내가라는 신호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하는 신호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할 때도 그래. 공장 일할 때도 내가 공장과 그 직장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모르는데 거기에 몸을 담고 여기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이렇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몸 담은 곳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집에서 더럽고 지저분하면. 소위 뭐 여러분의 집에 가서 방이라든지 거실이라든지 손님이 오면 팍정리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집에 있는 물건들이 차곡차곡 리가 안되면은 사람들이 모르니 하는 소리인데 매일 외부에서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평소에 내 집에서도 내가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잘하면 나는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인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모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합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의 사명이 나보다 더 크니까 또 내가 정리정돈을 잘하면 사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마음에 드는 사모님이 착착착하는 게 훨씬 나아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사모님 편 들어 아 이렇게 여우수와는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소명과 사명은 있는데 두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것아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꼬여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나를 통해서 생각한 것이 있으시고, 나를 두면서 봉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제 사명이 끝났어요. 모세는 죽으러 비스가산, 느부가산, 느부산 줄기,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제 여호수와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세 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정신일도 하사불성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지 않으면 정신이 강하지 않으면 영력이 강하지 않으면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와 1장에서부터 요소 10장까지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실전이다 광야 40년 동안 대적을 만났던 것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전쟁이다 그곳에 10배 2 0배 강한 적들을 만날 것이다 광야 40년 동안은 목 취급을 하는 혹은 그 광야에서 어중이 떠죽이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쟁이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미 산성에 있는 사람들, 전쟁의 달인들, 그런 종족들, 그런 민족들하고 전쟁을 안 하는데 이건 초특급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만 있어야 되느냐. 강력한 정신과 믿음과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참 좋은데 현장에서 가서 움츠러드는 믿음이 있고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현장에서 써먹어야 한다. 같이 합시다. 믿음은 현장에서 써먹어야 한다. 할렐루야.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믿음을 써먹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느 곳에 가서도 내 믿음은 써먹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그것이 증명이 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가 하지 않은 것을 또 하고 싶으세요. 모세가 하지 못한 일을 요수아를 통해서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믿습니까? 그것은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내 앞에 새로운 영역이 있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정부를 세워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능력을 행했던 그런 능력 말고, 이제는 요수화를 통해서 또 새로운 능력을 하나님이 경험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 때는, 모세와 요수아 갈레, 미리암, 아론, 훌, 이런 몇 사람에 의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움직여집니다 근데 여우수화때는 여우수화뿐만 아니고 여우수화를 비롯한 모든 살아남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청장년들이 강력한 군사가 다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 가난 종족들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나만 담대해서가 아니고 우리 팀들이 다 담대하고 이제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강력한 불사역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다할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다 찬양 인도자가 되어야 되고 찬양 인도 기도 메시지 전하는 것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아멘이 약해집니까? 네. 아멘 합시다 네. 그래야 누가 빠져도 대타가 와서 야구로 말하자면 대타 홈런 말로 홈런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셔야 된다 니까 하나님 내가 평신도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언제든지 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할말 없으면 성경 한장 읽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아 내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부분에 약하구나 말씀 전하는 부분을 보충하면 되고요 말씀을 잘 전하는데 내가 기도가 약하구나 봉사가 약하구나 내가 영적인 부분이나 혼적인 부분은 아주 내가 센것 같은데 의지를 사용하는 부분 내가 몸을 움직여서 강력하게 현장 점검하고 현장 속에 들어가서 싸워야 될 그런 부분이 약하구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따라서 새롭게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지만 두려움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반대로 하나님의 뭔가가 덮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거듭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덮어 주셔야 돼 그게 뭡니까? 성령의 임재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의해서 내가 덮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힘을 넣고 잔향으로 뜨거워지고 기름 부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받으면 어떤 전쟁을 나가도 이길 수가 있고 여리고야 무너져라 봐요 바로 이렇게 연락이 오잖아 예. 여리고야 안 무너져 여리고가 막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배신이 먼저 공격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돌으니까 그리고 일곱 바퀴를 돌아서 외치지 않으면 안 무너지는 거예요 다 같이 여리고야 안 무너져 그러니까 여리고가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화장창 하지 하나님 이끄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향한 오래된 어떤 목적이 있으세요 세대를 넘어서 시대가 우리 시대가 점점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오래된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그 목적에 그 계획에 합당한 사람들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 가르고 하나님의 백정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개명을 받게 하는 목적으로 모세를 선택하셨고 모세를 40년을 광야에서 또 연단하셨고 80세에 불러서 40년 동안 120년 동안 홍해바다 건너서 건너서 건너서, 건너서 이제 신의 산까지 왔어요 그 이후의 사건은 또 다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할렐루야. 자, 그러면,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래된 체험들은 다 뒤로 해야 돼요. 오래된 체험들은 다 뒤로. 홍해 바다 갈라졌어. 만나온 미출하고도 있었어. 이제는 가난 땅에 들어가서는 직접 농사를 해야 되고 직접 전쟁을 해야 되고 가난 땅에 있으면서 가난 종족들 가난 칠족속도가 직접 부딪혀서 몸으로 싸워야 되고 그러려면 영이 강해야 되고 정신도 아주 처철해야 되고 의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 칠족속을 멸하는데 거기에 가난 땅에 살고 있는 기부원족속이 있는데 이들이 변장을 해서 요수에게 항복을 해버립니다 당신 우리하고 약조합니다 우리를 절대 멸망시키지 않기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말을 100% 좋아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나무를 장작을 패고 물 깊는 종으로 그 민족을 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본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요소가 오래된 약, 그 약조를 했기 때문에 기부 사람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 때 만들어진 그 질서는 이미 오래됐어요 이제 내려놔야돼뭐 죽었다가 할 수는 없고 내려놔야돼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작전 하나하나가 직접 계획과 실제적인 목적을 준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아주 주도면밀하게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과거를 뒤로 하고 너는 앞으로만 나아가거라 네 앞에 새로운 도전을 맞아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꼭 해야 한다 그러나 너 자신이 스스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예. 여기는 우리 개인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내가 성숙해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 성숙한 믿음이 수준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시키신다니까요 내가 성숙하지 않으면 또 다른 연단이 시작이 돼요 조그만 일에도 지치고 조그만 일에도 목마르하고 조그만 일에도 불평하고 조그만 일에도 피곤해하면 사스러운 것도 이미 이만큼 나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새로운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성숙하면 여러분 자식들은 사사건과 원망하고 불평하고 툴툴거리고 그렇잖아요 징징거리고 울고 이건 뭐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른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큰 어려움이 와도 어른은 속상하고 답답하지만 어떻게 일을 해,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70년이 넘었나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0 그러니까 경남 부산주역만 남겨놓고 다 빼앗기니까 어떻게 해도 14살 15살 먹은 소녀병들이 나가서 싸웠어요 그분들이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또 유교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성숙해야만 죽어야 돼요 성숙한 사람이 종대를 메고 성숙한 사람이 나가서 죽어야 되거든요 성숙한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지 어설픈 사람은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담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세 번씩이나 여우소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소 1장에 세 번씩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어떤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숨겨져 있는 것들이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두려움이 드러나면 그 단체에 굉장히 위험을 줄수 있습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비열한 것도 있고 배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원망 불평한 것도 있는데 이것이 숨겨져 있는 것이 부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내가 속한 단체라든지 내 영혼이라든지 내 믿음이라든지 다 칼가 먹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는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알려지지 않는 영적인 영역이 뭔가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내 영혼이 치명상을 없습니다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놓쳐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변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변수가 믿음을 통해서 표현하기를 원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더 강력한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작은 믿음이 변수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도 안되면 내 기도가 작은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더큰 변수가 되어서 현장에서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말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자 기도가 되고 믿음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자연 질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다 움직여지는데 태양아 너는 기본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에런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태양과 달이 도대체 중천에 떠서 지지 않는 거야 여호수와는 이미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고 이것을 경험을 했어요 40대의 경험을 했어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의 종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우리가 지는구나 이걸 가슴 속 뼈저리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쟁 때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아말렉과 전쟁할 때기에다가 모시 바뀌도록 달달달달달달달막 외우게 만들어서 할렐루야 그러니 그런 여우수아가 그런 기억이 있다니까요 현장에 나가서 직접 현장에서 총사령관이 돼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엇을 통솔하는지 리더가 되었어요 여러분 리더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리더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같이 합시다. 리더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자기가 자기 안에서, 내면에서 흔들리는 것을 표출하지 마세요. 가정의 부모가,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신세한테만 계속 한다면, 자식들에게는 불안 요인이야. 그 불안이 자식에게 계속 전이가 돼요. 그런데, 부모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엎드리는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잖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 자녀들이게 돼요 부모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아무개 집사고 두고, 아무개 성도고 아무개 누가 또고 누가 또고 누가 누가 계속 이야기하면 그것을 자녀들이 계속 먹고 자라요 자기보다 더 나쁜 쪽으로 또 자녀들이 또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우리 어머니가 믿음은 없는데 직장에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막 당장 때려친다고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설득해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떨 때 우리 어머니 성길려면 남산 호랭이는 뭐 먹고 산고 날꽉 잡아먹지 빌어먹을 놈뭐 먹고 그런 소리 하더라도, 이 현장에 직장에 가서 돈을 가져오니까요. 직장 그만둔다는 면 벌벌벌 벌벌 믿음보다 이게, 이게 더. 벌벌벌 떠셔야 꼭지야. 네가 직장 그만두면 어떡하냐. 젊은 놈이 이 놀면 안 돼. 아유, 진짜. 그러면 돈이 왜 쓰야? 왜 자꾸? 다 때려쳐버릴게. 그럼. 그러면 안 된다. 그 사장은 얼마나 말마다 고민이 있겠냐아또 이러세요 또 그렇잖아요 교회 일도 사람과의 관계도 누구와의 관계도 직장 사업장 다 계속 안 좋은 소리만 하면 자식에게 주의가 돼요 그러나 그래도 감사한 말을 해야지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예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며 자녀들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자녀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는 자식에게 절대 안 좋은 말 하면 안 돼요. 아씨!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 뭐, 재밌는 말이지만, 예. 지명준 전도사가 애기 키우면서, 그래요. 아씨, 아씨,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저, 누구지, 거기? 예준이가 막 걸어다니면서, 아씨, 아씨, 이렇게 면서 불만을 표출하대요. 그래, 지존사, 오, 감사, 오, 감사. 그래, 봐라. 어떻게 하는가.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성경말씀을 읽고 적용을 할 때는,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현장 속으로 그 검증은 뭐예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자 요즘 현장 검증은 뭐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현장 검증은 현실 속에 들어가서 내가 내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가난 다섯 다섯 명의 왕들과 함께 가난 종족들과 함께 전쟁을 하는데 서로 물고 물리잖아요 누가 머리를 많이 쓰느냐 누가 더 비밀을 많이 캐느냐 그래서 스파이들을 계속 보내고 척구병을 보내고 적의 동태를 알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백성 함께 하시는 거예요 베드론 골짜기에 평지의 다섯 개 골짜기 중에서 털진 곳으로 요수아가 밤새도록, 밤새도록 걸어서 적이 알수 없을 때 그냥 쳐들어가지고 다 부셔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쳐들어서 공격하는데 을 적들이 도망가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의 칼로 죽이는 사람보다 죽임을 당한 사람보다 뭡니까?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내가 믿음의 전략을 가지고 가서 적을 쳐부수는 것도 믿음의 역사이고, 두 번째는, 서로 물고 물리는 이런 전쟁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건 완전히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서로 박빙의 전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쪽으로 확! 기우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 우박이, 가난한 사람 머리 위에만 떨어진다는 것이야 또. 우박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도 쫓아가고 저들은 도망가는데 완전히 뒤죽박죽이 될 텐데 우박이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 위에는 안 떨어지고 가난 종족들 머리 위에만 떨어지는 거야 머리 위에 떨어져다 죽여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개입이 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거기다가 요소가 또 좋은 기도의 사람입니까 선포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대적기도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하면 선포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보자.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을 부른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선포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뭐불 받고 원사도 받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나에게 용적으로 나보다 더 앞서는 사람이 뭐 도와주지 않을 때는 내가 고통스러운 이 자리에서 주님 몸이 너무너무 아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선포기도 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니까 해와 달이 멈춰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여호수아의 선포기도 한마디에 해와 달이 멈춰버렸어요 저도. 뭐 불을 고막 귀신이 막 공격하고 떼굴떼 굴르고 쓰러져도 불을 아무리 성령의 불이 강하고 세지만 그걸로도 안될 때가 있어요 성령의 불이 약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또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의 애통함과 고통스러움과 성령의 불이 왜 약하냐 왜 이렇게 안 되냐 성령의 불이 약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세요. 주님 불을 주셨는데 왜불로도 귀신이 안 떠나가는 것입니까? 내 몸에 달라붙어 거물이 럼 달라붙어서 다 성령이 불을 외치만 외쳐서 더 속으로 파고들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듭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주님 의지해야 돼요. 한 번에도 안 되면 두번 하고 두 번에도 안 되면 백번 하고 100번에 다 안되면 안 사모님을 부르고, 100번을 불러서 사모님이 될 거라면 어떻게 되는거야? 주님이 계시잖아, 주님이. 주님! 아이고! 그래서 고통을 받아보면, 고통받는 사람의 느낌도 알고,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을 알고, 소리를 지르고 막 외치고, 대제기도 하고, 선포기도 하고, 먼기도, 먼기도 다 해봐도 안돼요. 다 내려놓고 주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만들어 가십시오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또 주님의 위로와 함께 한순간에 치유가 싹 그렇게 외치고 해도 안 떠나간 귀신이 성질을 한번 내고 핏대를 내고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만들어 가십시오 주님께다 맡기고 내려놓으니까 주님께서 싹치유하시는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고 우리 감정이 들쑥날쑥 들쑥날쑥 역시 결론은 뭐야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만의 믿음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다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시니라 역시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이 위로자십니다 내가 애걸 복구해도 안 되는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은지합니다 다필요없어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네 육체돈 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그래, 이제야 너가 내려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확 오면서, 덮임의 역사가 있어. 성령의 마심의 역사가 있어. 가짜 합시다. 성령의 마심. 성령의 마심. 성령의 덮임. 성령, 하나님의 영이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거짓된 것을 들 두려워하시고 조심하시고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너무 크시니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안에도 적이 있고 밖에도 적이 있고 미래에도 적이 있습니다